정신을 차려보니 이런 곳에 와 있었다 나도 모르게 냄새에 끌려왔구나 와 뭐야 이거 와... 씨, 떡볶이는 참을 수 없지 너무 맛있겠다 정작 그만 밑간 빼기야?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몇개 없구나 이건 얼마예요 이거랑 이거 하나만 주세요. 충동 구매해버렸다. 아, 버터 발라서 구워 먹고 싶다. 그래도 항상 먹던 두부가 아니고 신상 두부잖아. 시장에서 파는 두부가 싸고 맛있다. 그래도 만족스러운 한 끼. 오늘은 소환사의 협곡으로 운동을 간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뱀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곳이다. 가끔 용이 리젠되는 곳이라 시간을 잘 보고 와야 한다. 이 동네 새는 소리가 참 이쁘네. 거기서 구르면 머리통 깨진다. 사막의 점프 실력, 현란한 몸놀림, 사불면 맞아야지 날씨가 시원하네 오늘 하지 말라 하지 마이 아! <목소리> 지병 증상이 나왔다 신병 짓 운동가서 운동은 안하고 이러다 온다 웃긴건 이렇게 해도 살은 빠진다 살도 못 버티는거지 이런 병맛은 요즘 편집시간이 늘어서 잠자는 시간도 늘었다 피로감이 풀리면서 신병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피팅 전으로 복구했다 팽이버섯, 닭가슴살, 두부삼합 노출 최소화 옷 입고 운동하기 실천중이다 운동하는데 선글라스는 왜 끼는거야? 아, 카, 카리스마 때문에 녹색띠는 아직도 적응이 안된다 보고싶은 노란띠 다시 살찌면 볼수 있어 주먹 한번에 무너지는 어깨관절 이 매트리스는 진짜 단단하다 거의 맨바닥 느낌이다 뽀로로 매트리스가 그립다 옷을 입고 운동하니까 덥고 불편하다. 느낌도 잘 안난다. 이 느낌이 아닌데. 108단 콤보는 벗고 쳐야 맛이 난다. 그래, 입맛이야. 근력운동 방법, 루틴 생각중이다. 방법은 유튜브에 널려있는데 내가 잘 못한다. 몸치다 몸치. 멈치. 독학으로 운동하다 보니 많이 서툴다. 상체는 팔굽혀펴기, 턱걸이 정도만 간단하게 비중을 적게 하고 뱃살 처진 복근 운동, 전신, 하체 운동 위주로 하려고 한다. 방식은 종류별로 세트를 정해놓고 하루하루 야금야금 조금씩 조금씩 변하려고 한다. 빠르게 큰 변화는 없겠지만 꼭 힘들게 운동을 안해도 꾸준하게 하면 천천히 변할 수 있다는 걸 기록하고 싶다.